나는 효성고에 재학 중인 이념엔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이 다들 이성을 잃고 좀비가 되었다 어이 민수야 너왜 그래 어어어 아직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이 있을텐데 군대들도 경찰들도 소방대원들도 우리 학교를 구출해오지 않고 있잖아 효성고등학교 양궁부로서 나라도 내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겠어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어. 음. 내가 구하러 갈 때, 얘들아. 혹시 누구 있어요? 제가 구하러 왔어요. 효성고 양궁 불어서 구출하러 왔다구요. 스컬. 어디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좀비인가? 내가 구하러 왔어! 너 누구야? 스컬. 이 목소리라면은 힙합을 좋아하는. 리아야, 너 살아있어! 걱정했다고 나도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스크야 우리 학교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엄청 큰일이지 이거 어떻게하면 좋아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 무서워 나 보고 싶어 마마. 괜찮아 내가 양궁무잖아 너한테 활을 한개 한 줄게 자 받아 우. 음. 자 이걸로 남아있는 학교에 남아있는 좀비로 가면 안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 하 우리 친구들 괜찮을러나? 어, 너 미호 알아? 미호? 옆번에 있는 미호 아 알지 아이 걔도 감염됐을러나 어휴 그,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야 어, 아니야 지금 아래에 좀비들이 많아서 위에서 이동하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위험하게? 음. 으 이렇게 <웃음> <웃음>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여기 있는 어. 농구장인데 농구장에 좀비는 없는 거 같고 빨리 우리 친구들을 구하러 가자고 좀비들이 물리면 좀비 되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어 어이, 어? 어? 나 무서워서 못갈것 같아 바지오줌 지려버렸어 응. 아 살려주세요. 아. 와. 어? 와. 어? 요로 아, 마세요! 좀비다! 야 빨리 요어로 구해줘! 거좀비들 그 <웃음> 뒤에, 뒤에, 뒤에. <웃음> 야,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요루루! 자, 일단 빨리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좀비들이 너무 많아! 야, 들어가자! 내려가. 야, 교실에는! 야! 좀비들이 엄청 많아! 혹시 일찍에 누구 없어! 내가 구하러 왔다고! 우리가 구하러 왔어! 어, 여기도 없고. 저 끝으로 가보자! 우리가 구하러 왔어! 친구들! 오! 어. <웃음> 니네 물린거 아니야 물린거 아니냐고 니네 좀비지? <웃음> 니네 좀비잖아! 좀비지? 아니야! 미호야! 나야 나! 여맨이! 하지마! <웃음> 아, <웃음> 리아야 확실해? 너도... 너도 안 너도... 물린거 확실해? 나.. 나.. 나안 물렸어 스깔? 나 여전히 김니아야 스깔? 어, 근데 리아 얼 물린거야... 물리... 너 저리 안 꺼져? <웃음> <웃음> 아 진정해 같이 옥상에 가면 살수 있어 그럼 네가 먼저 밖으로 나가봐 응 음, 알았어 야 리아야 가자 너희 두 명이서 온거야? 어, 잠깐 요루루가 혼자 싸우고 있어 얘들아 나들어가있가 없어 자 얘들아 옥상으로 가야지 안전한 거라고 빨리 올라가자 오. 얘들아 요루루가 물렸어 아안물렸어 물려서 아하하하하하하 잘했어 좀비는 죽여야지 야야야 야, 야, 야, 뒤에, 뒤에 윤기남 있어 조심해 올라가, 옥상으로! 빨리 무서워, 라가라 무서워! 여기 막힌 옥상이야, 반대편으로! 요르르, 어, 살아있었구나! 그래, 좀비다, 안 좀비! 안 야, 너, 안 야, 안 요르르, 너, 절비 아니야, 절비? 그 절반은 좀비, 절반은 아니, 인간. 절반은 요정, 절반은 인간이야. 바. 아니, 넌 반반 치킨이겠지. <웃음> <어차피 봐. 웃음> 후라이드 양념 반? 아니, 어. 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허, 어쨌든 여러분 애들아, 다행이야. 우리 옥상에 얘들아. 왔으니까 이제 헬기가 와서 우리 구출해 줄 거야 얘들아 응, 응. 신고는 했니? 신고? 무슨 신고? 경찰이 신고를 해야 될거 아니야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어? 잠깐만 근데 저기 반대편에... 얘들아! 어? 얘들아! 으악! 어? 어? 댕댕아? 댕댕이? 얘들아 살려줘! 저 녀석 구하지마! 저 녀석 물린 게 확실해! 방금 죽안물렸어 <웃음> 나는 우리 학교 유일한 사격부 댕댕이라고! 어, 야 그럼... 야 댕댕이네! 야 그걸 죽이면 어떡해! 저 녀석 절비가 아니었어! 좀비였어! <웃음> 자 어쨌든 얘들아! 댕댕이가 저 반대편에 있는 건물에 있는 게 분명해! 우리가 구하러 가자! 여기 옥상에 무기들이 많은 거 같으니까 무기들을 잔뜩 챙겨가지고 댕댕이를 구하러 가는 거야, 오케이? 하 오케이, 보자. 로복스로 무기를 살수 있구만. 자, 바주카포 구입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무기 샀어. 이 좋아. 최신형 스나이퍼랑 한번 써 볼게. 우와! 우와! 우와! 그리고 바주카포. 자, 이 바주카포라면은 댕댕이도 구하고 이쪽으로 데리고 올수 있을 거야. 오케이, 비켜봐 얘들아. 바주카포를 써 보게. 우! 우! 됐다, 됐다, 가자, 가자! 팽댕이를 어구. 구하러 가는 거야! 팽댕이가 좀만 기다려! 그래서 좀비 아닌 거 확실해? 아, 맞다니까댕댕이는 물릴 수가 없을 거야! 옥상에 안전하게 있었잖아! 팽댕이가 구하러 갈게! 얼른 응? 아! 아! 와! 와, 진짜 많다, 근데! 와. 오, 운동장에 다 좀비뿐이야! 내가 바주카포가 있으니까 따라오라고! 오케이! 땡대가 내가 구하러 갈게. 헐루나 음. 나 너무 무서워. 응, 땡대가 내가 왔어. 벌써? 우와 진짜 빠르다. 아, 너 여기서 혼자 고립돼 있었구나. 응,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누구 나네 총을 쏘질 않나. 정말 무서웠겠다. 근데 너 혼자 있었던 거 확실해? <웃음> 나 혼자 나, 있었던 거 확실해. 미안 미안한데 팔좀 보여줄, 래 보여줄래? 보여줄래? 잡아. 뭐 물린 거 이거. 어...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웃음> 너 물렸지 잠깐만 절비야? 왜 저래 <웃음> <잠깐만>. 나... <웃음> <너> 절비야? <웃음> 댕댕... 댕댕이 물린 거 같은데? 안 되겠어 댕댕아 미안해 너 아무래도 물린 거 같아도 그래 아니 나 감기야 <웃음> 너 얼굴 왜 이래? 너 물렸어? <웃음> 아니 나, 나 원래 이런데? 아니야 아유, 스컬자 <웃음> 와, 아, 도착했다 아무래도, 어? 잠깐만 요르르 피가 한칸 까여 있어. 물렸어. 안 물렸어. 언니가 아. 넘어져서 그래. 물렸잖아.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웃음> 아니라아 어쨌든 이옥상에아 기다리면 구조 고기가올 거야. 니라아니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럼 우리... 한번더 신고전화를 해봐 한번더 해보라고 알았어 내가 전화해볼게 여보세요? 어? 얘들아 신호가 안가 왜 이러지? 그럼 또 해봐! 어? 신호가 안간다고! 계속해! 안 돼!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얘들아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 그냥 무기를 들고 학교 밖으로 나가자 우리가 그냥 그래 근데 학교에 왜 이런 무기가 있는 거야? 아는 사람? 엄마가... 죽은 게 아닐까? 음, 아 이거 학부모분들이 보내주셨나 보다 햄버거 아, 보내주잖아, 해. 밤마다 그 무기를 보내주신 거지? 얘들아! 빨리 학교 어? 밖으로 나가자! 방금 뒤에서 물리는 소리가 났는데? 잠깐만! 요루루! 너 물려! 야! 요루루 물렸어! 키가 아니, 없어! 왜 뭐, 물렸다! 야.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오늘 로블록스 맵 지금 우리 학교는 매우 플레이해봤는데요. 아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아, 진짜? 진짜 그 넷플릭스 영화처럼 똑같이 잘 만든 것 같아. 어 쏘리. 그쵸? 네. 네, 그렇죠자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3대2로 오늘 스나이퍼전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댕댕이랑 나랑 팀 할게. 댕댕아 그 옥상으로 와. 이겹은! 어? 반대편에서 총알 날라온다. 음.. 시작이야! 와 근데 저게 진짜 안 보인다 숨는 데가 많아 아옥상은 안.. 오! 야 총알야! 아, <웃음> 아, 이제 총알 진짜... 날라오던 거 이제 안 날라올 거야 죽었죠! 뭐? 응. 시시하다 누가 저기서 실각으로 쏘고 있는데? 실각! 실가... <웃음> <웃음> 아 <웃음> 누가 그렇게 야비해 <웃음> 좀.. 좀내 아! 죽었다! 오케이 이 뒤에! 아 야야 여기야 야, 야, 여기, 야. 야 김니야 얍박이 뒤로 들어한것봐자 오케이 okay. 오늘 영상 끝! 끝! 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